오 토가 되게 멋있데 는더 이렇게 멈출때가 더 위험한거야 앉아있어야 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에 오기 전에 하루는 참돔타이라바 하루는 감성동 화고를 했으면 좋겠다 선자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오늘 타러 왔습니다 춥지? 어 되게 따뜻하지? 졸려? 갑자기? 오늘 합사으면안 되는 거 같은데 있는 릴 그냥 갖고 와가지고 합사를 갖고 왔습니다 응? 아이 조용하다 고예 아니 나는 선장님이 어떻게 던져라 뭐 이, 이것만 어느 아니, 방향으로 어. 25m 25m? 한 보고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그럼 던질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네. 던져라? 그렇게요 아니 근데 나참 갖고 온게 원줄이 합산대 상관없나? 합산대 상관없 올해 안 해본 거 많이 해보네요 감성동 카고는 해봤는데 카고 1,2 이거는 또 처음이네 어, 비슷하겠지? 하늘이 감성동 5호에 목줄이 목줄이 지선 3호 선장님 목줄 몇 센치 정도 하는 거예요? 2미터 2미터? 1.5미터에서 2미터 2미터 그렇게 원래 길게 하는 거예요? 사리벼. 다행히 오늘 바람은 부르는데 춥진 않네요. 자이이건 이게 다 쓰는 소리네? 아니야. 1 5에서 2미터로 했으니까 좀 잘리겠습니다. 잠깐 고정놓고 선생님 크릴 어떻게 끼는 거예요? 꼬리 떼고. 어 꼬리 따고 꼬리에서부터. 이렇게. 어 꼬리에서부터 동그랗게 그냥. 예예쁘예 네, 네. 머리까지. 알겠습니다. 예쁘게 머리까지. 바늘이 예쁘게 들어가게 안 생겼는데? 아, 들어가는구나. 우와. 아빠가 카고 꽉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꽉 넣은 게 아니었어. 아빠가 이 낚시 초보라. 들고있어 내거야어 감성돔 하루에 한 마리 나올 때도 있대 꽝칠 때도 있고 이게 미끼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나안그어 안 어. 이게 각 대상 오종마다 해야되는 방법들이 있어 아네 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서 저 동물이 보고 뭐 던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던졌는데 난 저리가 이렇게 간줄 알았어 근데 떠내려네 이렇게? 뭐야? 네. 네. 8시 반까지 끝내 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던졌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네. 어. 어, 어 얼른 가져와 아니 장갑은 니가 끼고 장갑한 어. 사람은 입질 보고 있어 네 아니 카고를 갖고 오라고 카고 그래, 안에 있는 거 열어줘 그래 안에 있는 거 열어서 이 손은 안 끼워도 돼 빨리 빨리 줘 동작이 빨리빨리 해야돼 그래 진짜 기기를 하지야 줄 어. 절... 이제 없어 나성 없어 감각이 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내려놔 이거 뚜껑 닫아놓고 항상 세연아 바늘 가져와 누나 사례 이거요? 어 바늘만 나빠가지고 다 뒤들이 할거야 오 아이고.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무치게 새우를 예쁘게 잘 껴야 됩니다. <웃음> 진짜. 제일 맛있는 놈을 골라갖고.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딱 봉어리 보고 쳤는데? 이거는, 선택 고 아니다, 아니다. 릴리 누나 거다, 이게. 이거, 뭐, 처리대가 막 흔들린다. 그래갖고 입질 온다, 그러면. 여기를 잡고, 한 손으로 들면서, 여, 여기 잡고 확 빼는 거예요. 알았지? 확 그냥 잡고, 확빼는어 수현아, 릴링. 처리대를 들고.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막 타라다다다다 막 살아있는 것만이야, 막 그래. 이렇게 하고, 어, 손쉽까지지 자, 이렇게 하고 이것만 갈아주는 거야. 어, 계속 갈아줘야 돼. 이건 갈아주는 낚시야. 어, 조류에 쓸려 나가서 빠지지. 자, 이거 담아놓은 거 있지? 이거 가져와. 이거 아빠가 누르는 거보다 되게 꽉꽉 눌러서 눌러야 돼. 어 그래 미치해. 오! 입쪽 온다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뭐잡을 수도 있어 챔질 아들 아들 챔질하고 릴링해 그렇지 우와, 잡았어. <웃음> 잡은 거 맞아? 천천히 가뭐 릴링 긴장하지 말고 와, 처음에 있었던 거 같은데 아들 낚싯대를 좀더 세워 세워 바닥이야 줘봐. 네, 바닥이네. 제압을 잘해야지 엄마. 아, 내가 철수를 했어. 어, 잘했어. 여기 미끌림이 있나 보다. 면신률 때문에. 아우. 와, 이거 진짜 잘 끊어지네. 어? 빠졌다. 야, 바늘도 되게 안 끊어진다. 입질을 썼어 근데, 선태야 아이야 잡어에서 터진 거짓말. 부영 숟가락으로. 보겠는데? 숟가락으로 던모. 아 숟가락. 뭐 <웃음> 어, 수현이 거 던져줘야지 열심히 달았는데. 페스티는 맨 뒤라서 자세가 좀불편하긴 한데 까이 또고. 2 5 m 미터만 던지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서 이거 잡고 오잖아 이렇게 저줄 늘어진 거 계속 감아줘 꽉꽉 장갑 끼고 하지 어 거기서 거기서서 엎질었지 툭 쳤지 조금 더 감아줘 살짝 감독 추천 오 이게 어오 쳤지 쳤지 쳤지 확 쳤지 감보 감보 <웃음> 야 오늘은 우리, 우리 어? 에이 떨어졌나? 아, 게, 게, 게 어, 계속 어, 한번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잡아다 잡아 뭐, 잡아라도 괜찮아 <웃음> 잡았어 우리 <웃음> 아니 아니야 큰거 아니야 작은거야 잡아라도 괜찮아 어. 그렇지 잡아라도 괜찮지 우리 뭐 어디야. 그럼 소 어디야 서류때가 투둑했어 그지 어 없다 있다 근데 <웃음>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아, 저기. 아이고 볼락이다어 어, 됐어? 됐어. 자, 이렇게 마무리할 때는. 볼락이다, 볼락. 아이, <웃음> 자식, 이거. 이건 살려줘야 되는 사이즈 같은데? 응? 기다려, 기다려. 볼락은 15cm면 할수 있거든? 아까 성태가 한 것도 볼락인가봐. 응. 이거 어떻게 하지? 방생해. 방생해? 쳤으니까 방생. 그래. 쳤으니까 방생하자. 올라그려 보세 예. 아. 자, 던진다. 내가 네, 던져. 안 돼. 저. 돈으로 볼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다음에 다음에 던지면 이쪽 방향으로 옮기자. 물이 이제 돌으려고 하고 있어. 선 자. 아, 지가야 되네. 카고 낚시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목줄이 너무 길으니까 바늘에 묶여져 있. 오, 오. <웃음> 또왔어 <웃음> 아, 이 가속도 쉽게 안한 마. <웃음> 와, 너 팀질도 대박이다. 인거 같은데? 어? 뭐야? 들어봐 들어봐 에? 아이 아깝다 저, 저 저것도 바꿔야돼 <웃음> 응. 와아빠까지세개 필라고 했는데 아빠가 정신이 없다 야 아니지 아직 시작인데 모르는거야 근데 소연아 좀 기다릴까 이제? 있었지 처음에는 어. 어, 딱, 어, 아, 물돌이가 되니까 볼락 이런 게 오는구나. 참돔? 오늘 대상어종은 감성돔인데? <웃음> 너저기전아 엄마. 속초에서 해왔잖아. 야, 도다리 낚시, 낚시가 아니야? 아들 오래 기다렸어? 조촌하고 예쁜 날오 그래? 성태야 내려서 낚시해볼까? 멀리 던지지 말고 이제 조리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 그냥 살짝 내리듯이 코, 내리듯이 코 던져 예예 하나는 더공좀하실게요 하나는요? 네 저쪽에서 네. 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 형님 치고 커서 <웃음> 치고 날까 안될 것 같은데 <웃음> 자 아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굳이 뺄 필요 없이 응? 잡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고 내리는 거지 이제 여기서 잘봐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냥 네그죠응 이제 물이 배, 배에서 바다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 오 가라앉는다 아직도 오수심 깊다 여기 보고 있을게 응. 물이 이렇게 가고 있어 보는 것도 재밌어 아들 삐졌어? 누나만 잡았어? 그건 알고 나 지금 보고있어 누나가 잡았다고 삐진 거 맞네 오빠가 그렇게 알아 그럼 뽀뽀해 줘봐 <웃음> 야 <웃음> <웃음> 내가 오늘 할 일은 담고 낚기만 <웃음> 하면 돼야 그건 아니지 아 어제 우리 엄마한테 컵라면 사달라는데 컵라면 안사줘 몇끼나 있어? 네 개? 어 소연아 이거 담근다? 어. 아빠는, 어? 아빠는 지금 낚싯대에 던질 여력이 없어 그 중입요어 그래 그러니까 카고낚시가 뭔가 그거만 알면 돼낚시고 어. 낚는 <웃음> <웃음> 자번거라가면소 그쪽에서 초리대 한 번씩 봐주고 오늘 우린 뭐라고? 어, 한, 아 진짜 짱나 이거 아빠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 아니,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 까딱 아잘좀 해주지 이거 아빠 김 세잖아 이렇게 어? 하면 김 옆으로 세잖아 그래도 한참 불리면 되지 어. 선장님저 이거 젓가락 얘들아 선장님 젓가락 저 어, 저어드려요 어젓다 젓세 휘어져있네 저렇게 <웃음> 나또 <떨어졌어. 웃음> 속았어! 왜? 속갔어 선생님, 이거 은근히 재밌네. 재밌다고요? 네. 네, 네. 재밌는데? 왜? 뽈락이라저 잡으면 되지. <웃음> 네. 아, 이제 날물 시작되면 나오겠지. 어? 잡으셨나? 어? 흔들린다. 아, 갈아 끼는 거네, 갈아 끼는 거. 에이, 목줄 길이 엄청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선상에서 먹을 때 진짜 맛이. 맛있... 얘배 위에서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오 진짜 맛있다. 아 평소에 라면 안 좋아하는데 오늘 라면을 잘 먹어. 이게 바람 불은 배 위에서 먹으니까 그래. 아빠 짜장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데가 당구장이었어. 당구장. <웃음> <웃음> 당구장. 잘 먹었습니다 아 벌써 다 먹었어? 응그 뭐? 음. 매운걸? 어, 아빠한테 딱 맞어 선생님 다 익었어요 다 먹었어요 <웃음> 야 아빠한테 빨리 먹다고 뭐라고 <웃음> 하지마 <웃음> 사춘기를 맞은 우리 딸 까칠할 줄 알았더니 까칠하지 않았어 자이가구가 빨대처럼 생긴 게 있는데 원줄을 이쪽으로 빨대처럼 생긴 데 이렇게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핀도레가 아니고 맨도레를 이 끝에 묶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그리고 이 밑에 카고 클립 형태로 이런 식으로 교체하기 쉽게 그리고 목줄은 선장님께 여쭤봤더니 1.5m에서 2m 저는 한 1.5m가 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질이 온다고 하면 이게 목줄이니까 입질이 오면 휙 이렇게 해서 이물감이 좀 덜하겠죠 감성돔이 좀 민감한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어? 오오 오, 오! 잡으셨어! 오오 오, 오, 잡으셨어! 이야 이거 감성돔 아니야 이거? 수연아 구경해봐. 와 낚싯대 휘는 거 봐. 남아, 남아. 뭔가 있어. 뭔가 있어. 감성돔이다. 와 있어. 감성돔이야 감성돔. 그러나 크진 않지만 아무튼 감성돔입니다. 이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이거 수윤이 거지 봐도 캐스팅 해야 되겠는데 오 감성돔 감성돔이 있구나 야 감성돔 보니까 눈 돌아간다 진짜 <웃음> 와나 처음 봐 <웃음> TV에서만 많이 봤지 감성돔은 내눈으로 처음 보네 오 어, 아빠 직접 본거 처음이야 예전에 동해쪽으로 감성돔 원투, 물진 어딘지도 모르겠어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갔다가 완전 꽉치고 아들 비켜봐 어? 아들 것도 다음에 던져줄까? 응. 아들은 내려저 멀리서 나왔신것같아 어, 멀리서 나왔어. 어, 줄무늬가 있네. 원래 TV에서 볼 때도 줄무늬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저렇게 지날 줄 몰랐어. 이제는 아빠 하식 사진 좀. <웃음> <웃음> 봤어. <웃음> 와, 처음 봤어, 아빠 감성도. 아들 회수 아왜나 먼저 갈거야 저기 원래 아니 나바닥 걸린 줄 알았어 미쳐 <웃음> 위, 위, 위, 위로 뽑아 그렇지 뽑아 그래 그러고서 좀 감고 또또또또 또, 또, 또 뽑아 쭉 뽑아 개상한 <웃음> 소리 어 송태야 어. 어, 아빠가 감아줘? 어꼬리내 아니야 저기 힘들어 수연아 어? 알겠습니다. 야 비교 봐 어? 얘들아, 이건 진짜. 너무 <웃음> 나다. 맞나? 어, 너무 꽉꽉 어? 담았다, 이건. <웃음> 야, 미끼가 안 풀리잖아. 아니, 야. 너무 꽉꽉 담았어. 이래서 안문거 아닌가? 그러게. 그럼 거의 풀리지도 않았는데? 안 풀렸어. 아니, 아니면, 성택계에 안 풀렸는지도 모르지. 내린 거니까. 캐스팅을 안 하고. 아... 야, 이건. 어, 그래, 새우 빠진다. 빵가루랑. 다음에도 이 정도 기다렸다가, 안 빠져있으면. 그때는 저기를 서그 그러니까 아들 것도 캐스팅을 좀 해보자. 선태야 이거 계속 감아줘. 누나는, 오, 다 누나는 다 풀렸다. 아들, 담은 거 하나 가져와. 야, 어. 누나 참 무식하게 담았다 이거. 아니야, 먹어도.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성, 성글하게 좀 담아줘. 아니, 뭐, 겠네 뭐, 뭐. 자, 미끼 골라. 이제 안 담을까 보다. 에이, 고 그래. 이거 뭔가 참치맛 날까? <웃음> 야, 크릴에서 무슨 참치맛이요. 아니, 네, 뭔가, 색깔이. 참치 같은 색깔이요? 응. 뭐잘 걷나요, 그래도, 일단? <웃음> 아니야, 이 예. 아침에, 어? 뭐야뭐야또또 또 잡혔다. 뭐? 어, 끊어. 어, 야 성대잖아. 이쪽으로 줘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가 엄청. 응. 얘는 왜 입질이 없을까? 약하니까. 얘가. 그냥 물고 계속 다녔나? 그런 거 봐. 성대 데막 그냥 잡으면 안 되잖아. 성대 성대는 괜찮아. 어? 성대는 괜찮다고. 진 찢겨진 거 같아, 벌 얘는 막 발로 걸어다녀. 진짜? 바닥을. 근데 맛은 되게 좋아해. 두번째 그러게. 두 번째 물고기는 진짜. 담은 거 있어? 보 카고. 명당 자리지 아직 차지했는데. 이거 봐도 줘. 이야, 미끼 담아주니까 되게 편하다. 그래도 두 대만 하자. 어. 돌려서 누웠는데, 어. 안좋 잠이 안 와. 어. 그래서 이따 나왔는데, 수신안 어. 나오겠다 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냥 안될 때는. 그러니까 보니까, 상태가. 되게 졸리고 그랬던 것 같아. 응. 졸린데 고기를 한다. 고기. 아, 야, 상태는 오히려 지금 더, 더잘 자는 것 같아요. 응. 응? 옮겨봐. 옮긴데. 응. 옮겨보지. 자리를? 응 사량도? 나 <웃음> <웃음> 이거 불량식장 같은데 불량식장으로 오네요 애... 자, 잘 논다 애들은 신났어 문어 낚시 같은데? 맞지? 문어 낚시할 때 이렇게 오거든. 어? 문어 낚시할 때. 아, 문어 어. 양식장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바람 불면 좋은 거 아닌데? 비켜봐. 이제 아빠 캐스팅 해야 돼. 캐스팅. 캐스팅. 뭐 어디로 갔냐? 야, 이거 술쩍 날려도 무지하게 날려간다. 저렇게 회수할때는 저렇게 하는거야 안 뽑아줘? 줘봐 아빠가 해봐? 가만히 지는 건가 야 이거 양식장 잡았네? 아닌데? 원래 이거 자체가 무거운거야 아니지야 이거 미끼 장난 아니게 꽉꽉 눌렀네 아니야 너무 잡았다 돌 잡았다 굴 잡았어 굴 어? 굴? 아빠 나 3마리 잡았어 굴이 <웃음> 숙고 진주 있 수도 있어 네? 굴이 이걸 먹었어 봐봐 먹은 거만 잡은 거지 <웃음> 굴이? 어 <웃음> 진주 있 수도 있어 굴이 이걸 먹었어 아왜 살려 야 이거 양식이야 마 <웃음> 이게 아빠가 감성도 먼투를 보니까 이거는 어? 일렬로 돼야 돼 일렬로 채비에서 막 새우가 빠져 나가고 거기에 이 새우가 막 저기돼야 돼딱 일렬로 정렬이 돼야 돼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선상 라면이다 선상 라면 아빠가 보고 싶대. 아, <웃음> 왜냐면 그럼 <웃음> 아빠 속일까 봐.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남인만 끼려. <웃음> 아 문어? 아빠. 응? 아빠 거에 오뎅 있어? 응, 오뎅 있어. 그건 솔직히 아니지 그생각인데 지느러미 있는 걸 잡아야지 그만아예 쓰레기통 응? 어? 캐스팅을 해야 돼요? 왜? 매워? <웃음> 근데 맛있지? 예 이제 잘 끼워지네 <목소리도> 잠깐 캐스팅하고 와봐 야, 또또 또 저쪽으로 간다 아이거 됐다 됐어 잡는 희망을 버릴거야 왜? 아빠는 대물 한 마리 잡을 건데? 아이 없어 어? 막 흔들렸는데 막 흔들렸는데 쎄? 아이고 우럭이다 어? 배놈이다 아 뽈락이구나 이야 깜짝 놀랐네 뽈락이다 전화 형태 오라 그래 어? 이건 먹어도 되는거야? 이건 팍좀 던졌는데? 어! 뽈락이요 어 오케이 됐어 아는 건될것 같은데? 오. 오, 뽈락 크다 멀리 던져봐, 멀리 멀 얼마 안 나간다 이거 줄 추스리는 거 한참 해야 돼잖나아 아빠가 뒷바람 타라고 조금 높이 던졌어 늘어진 줄 있으면 계속 추스려줘야 돼 어, 왜? 아, 어, 뭔가 살짝 톡 쳤어. 아까 한번톡 이렇게 했고. 한 번, 한번톡 하는 건 입질이 아니더라고. 근데 톡 이렇게 했어. 어 아, 그래? 갑자기. 아까 믿기가 없어. 그러니까 둘다 없지. 지금 눈 거보다 조금 더 꽉, 처음 눈 거보단 덜 꽉. <웃음> <웃음> 어떻게 멀리 쳐줘 가까이 쳐줘 멀리. 왜, 왜 무조건 멀리 치래? 멀리. 어차피 각, 멀리 치면 멀리 치다 가까이 오는 거니까 둘 다잖아. 근데 가까이는 가까이만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새우 맛있게 생겼다. 응? 어? <웃음> 너 금방 전에, 한 30분 전에 라면 먹지 않았냐? 근데 맛있게 생겼는데 어떡해? 이거 먹어, 그러면. 근데 먹고 싶지 않아. 야, 뭐여,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게는 생겼는데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생선이 맛있게 생겼는데. 견도군 야 얼마 못 나갔다 이거내 눈에 보였어 엄청나게 불가하니빠져나갔 <웃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놓은건데 비켜봐 정태야 <웃음> 야 미끼 다 빠지겠다 <웃음> 그냥 그렇게 내려 내려봐 내려? 어 <웃음> 너도 웃기냐? <웃음> 아니, 이 밑에서 진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안 내려갔어. 됐어. 어? 뭐, 뭐, 뭐 왔다. 흔들려, 흔들려. 어? 어? 아니, 아니, 저 아저씨. 소리떼가 안 흔들리는데? 어? 아니야 아니아니 그렇지 이야 역시 우리 딸 눈썰미가 있어 아빠가 골라 줄? 까 아빠가 골라줄까? 어우 눈에 딱 띄는 게 있네 아빠 근내거왜안 봐? 어? 그니까 아니더라도 성태 죽었어. 아, 죽은 척 하는 거야. 죽은 아니, 척? 아니, 아 이, 이번엔 진짜 운명을 달리했네. 지금 집어로 온다. 선 어, 그래. 요 그래, 그래, 그래. 가자. 어디? 어디? 어디? 집에. 이거 가져? 어. 이것도? 응. 어. 한한 사람씩 거둬. 한 사람씩. 음. 자. 다들? 응? 음? 이제 가구를 정리를 해야지. 이, 이, 이? 자. 이. 탁탁 털어서 탁탁 털어서. <웃음> 자, 야, 야, 예, 야, 이, 이, 이것도 같이 정리해. 이것도. 털어? 어. 아니, 이제 같이 정리하라니까? 다, 빠졌다. 다 빠졌어? 응. 와, 빠졌어. 근데 우리 뽀낭이 콜라맛이 온 거네? <웃음> <웃음> 맞지, 맞지? 응. 어. 하려고 하려고 아, 부랴부랴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어? 낚시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어? 웬일로 낚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음, 애들 데리고 같이 와봤습니다. 어? 음. 이놈들 이거 아주 그냥 정신이 없네. <웃음> <웃음> 와, 아빠 얘좀 찍어봐. 진짜 아들 미끼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숟가락은 꺼내고. 숟가락 그 앞에 갖다라 앞에 놓는 데 있어 줘봐 어 바늘이 당연히 날려다니지 이걸 손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 딸이 그런 스펙이 안 되네 자 이렇게 하고 하나씩 접는 거야 이런 식자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장님이 참 오늘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늘 딸내미 때문에 왔는데 아들내미는 지난번에 좌대에서 재미를 좀 봤고 그래서 오늘 딸내미가 잘 노네요 낚시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그냥 부려부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볼락 한 마리 잡았어요 치즈 자 오늘 딸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아어 정신없습니다 진짜 어 감성동 카구가 이런건지 맛만 보고 갑니다 한나무 타고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